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전문 기술을 공개할까 해요. 다 잘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하는 기술.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항상 이 파마를 하러 와 주시는 고객님. 이 파마는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일반 펌으로 절대 못 돌아가는 마성의 펌입니다. 이게 뭘까요? 네, 맞아요. 아이롱펌입니다. 아이롱펌은 수많은 연습과 경험으로 다져진 전문기술입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엄청나답니다. 저는 이걸 누구의 도움을 받아 배운 것이 아닌 스스로 터득하여 고안해낸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존 아이롱펌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라고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볼륨 매직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고데기로는 파마를 할수 없을까?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아이롱 펌이라고 있었죠 그냥 아무 교육도 없이 기계 먼저 샀어요 볼륨 매직기나 매직기로도 곱슬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데 직무이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오래 갈순 없나? 안 풀리게 꼭 파마를 일부러 세게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볼륨 매직기 대신 아이론 기계로 볼륨 매직하는 것처럼 시작을 하였고 점점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고객님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다 해드릴 수 있게 되죠. 파마의 원리는 다 똑같은데 아이론 기계로 더 오래가는 펌을 할수 없을까? 자연스러워도 오래 갈순 없나? 생각의 꼬리를 문 결과물인거죠. 기존 아이롱 펌 방식대로 전 하지 않습니다 저만의 아이롱 펌 스타일이라 교육을 해드려도 이해를 못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모든 화학 시술은 모발의 구조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이 중요합니다 노력해보지도 않고 잘하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고수가 되려면 겁먹지 말고 많이 부딪혀 보셔야 됩니다 아이롱폼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 모습에 많이들 놀라세요. 이렇게 그대로 나올까봐 말이죠.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파마라면 저한테 백만원 주셔야 돼요. 특허 기술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나올 수 없다는 말이죠. 이전과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아이롱 기계로 가일펌 스타일 해드렸습니다. 따로 손질 없이 드라이기로 털어서 말리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